예, 오늘 보여드릴거는 일단은 예 자, 밤의 눈꽃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거는 솔저에 관한, 솔저 이제 평들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텐데 어, 제가 일단 아직 랭킹 점수는 배치고사가 이제 3명 이탈로 인해서 세 판을 망쳐가지고 어, 레이팅 점수는 제가 54점 이었는데, 지금 오늘 잠시 내려갔어요. 또 올릴겁니다. 현재 53점입니다. 어, 솔저 어떻게 하는지 뭐이 시간부로 우린 모두 군인이다 다 아실겁니다. 솔저는 이제 평딜 잘 쓰는 걸로예 근데 간혹가다 이러신 분들 있어요 파라하고 메르시가 같이 붙어있으면 파라를 잡기 힘들자 라고 하시는데 예 이거는 솔직히 핑계거든요? 예 왜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파라하고 메르시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딜을 하면은 옆에 있는 메르시가 힐을 넣어주겠죠 그쵸?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메르시 를 잡으면은 파라티를못 넣지 않을까요? 그쵸? 메르아 이거 한마디 이거예요 메르시가 떠있으면 메르시 를 먼저 잡으세요. 그러면 일, 일, 일, 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중에 떠있는건 너무 작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쇼저는 난사가 있고 점사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하나 제, 제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조작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확대효과가 활성화하고 있고 비활, 비활성화하고 있거든요. 확대할 때, 활성화할 때 확대를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일단 확대입니다 이제 예, 활성화 할때난사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준점 에임이 커지죠? 점점? 자, 이러면 맞추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물론 잘 맞추시는 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어려워요 예, 감이 있으신 분들은 맞추겠죠? 자, 하지만은 설정을 좀 바꿔서 개활성화 하셨을 때 자, 보세요 난사에도 변함이 없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공중에 공중에 쩌깃히 어, 메르시가 있어요. 타라고 난사할 때입니다. 원래 움직여, 아 움직이는게 위에 있네요. 제가 좀 거리를 좀 유, 유지할게요. 커서, 예. 네, 커서 맞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여튼 이 정도 거래서 한번 때리면은 난사면은 피히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보이죠? 전술조중력 준비 완료 훈련용 로봇이 받아, 잡아가지고 어시스트 먹었네요 자 이럴때 어떻게 하냐면은 점사로 하세요 점사 점사 이렇게 됩니다 예 거리가 뭐든간에 점사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예 멀리있는걸 점사하시면은 맞아져요 물론 궁극기도 가능합니다 궁극기도 가능합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네. 제가 원래 주키가 리퍼했는데 지금 솔저 바뀌었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을좀 바뀌게 잡기에 대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 실전에서 좀 하는 것을 보여드리던데, 현재 요즘 방송하고 있는 중이라서 실전에, 실전에서 실전에 제가 하는 것을 못 드리, 보여드리지 못하는 좀 죄송하고, 네. 일단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점사하시면 됩니다. 점사, 점수. 점사로 금방 잡혀요. 진짜 금방 잡혀요. 이렇게 물론 능숙해야 돼요.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적어도 일주일 시간 걸립니다. 일주일. 웬만하면 솔죠 바디 샷을 누리지 마시고 헤드 샷을 누려야 돼요. 바디랑 바디랑 헤드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바디. 차이 얼마 안 달아요, 그렇죠? 야, 이제 규칙을 바디 네 헤드 네더 빨리답니다 그렇죠더 빨리답니다 바디가 몇방인지 한번 봐볼게요 현재 25발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다 맞춰야지 잠만잠만 이게 아닌데 가만히 있는걸로 갈게요 여기. 여기 보면은 바디 11발, 그러니까 총 11발, 그니까, 러 총, 어, 14발이 들었죠? 총 14발, 14발입니다. 14발에 바댈서들 한번 잡고요 헤드샷. 예, 확실히 차이 있죠? 예, 치명적 차이. 키크에 있습니다. 12발.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 술죠 점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